마실래? 오좋으까요 좋네요, 이거. 아니 아니, 그럼 이거가 포커스도 좋아요. 야, 진짜 엄청 크네. 맞아. <까로 들어가서> 처음에 부담스러웠던 게막 구독자 막 20명, 30명 있는데 막 이거 들으면 아, 사람들이 어, 뭐 무슨 채널이냐고 뭐 대형 채널인 줄 알고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려주면 좀 민망한 거지 저희는 핸드폰으로 <웃음> 지금 물어보면 그래도, 그래도 아, 자식있이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물어봐도 알려주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네, 저도,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자친구한 6만 정도 돼서 아, 유튜버라고 하면 좀그래도 아. 어, 어, 한국 채널은 아직 얼마 안돼서 근데 이서한국 이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밖에서좀 밝을 때.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죠번역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 음. 저는 이제 네. 오빠가 맨날 10분만 오빠 줘도 돼요? 아, 0분만 줘도 만 네, 1 0만 근데 하다가 이제 정통용이안돼 그럼 이제 잘라, 짜가 컷 잘라버리는 거지 저여자친구도서 엄청 혼났어요 여자친구 말한 거 잘라가지고 또 일하고 그러면 바쁘이잖아요 자기야 이렇게 좀 도와줘 하다 친구 바빠해 그러면 알겠어, 컷 다음에 딱 에디팅된 거딱 봤는데 <웃음> 오빠 나 말한 거다 어디 갔어? <웃음> 여자친구 머릿속에는 아그 장면이 재밌을 때 네, 했구나 생각을 네, 한거제어느 이게 플로우가 있는데 제가 컷컷컷 해버리니까 여자친구 화가 나가지고 영상 짧게 찍, 찍으세요? 몸이 되게 길이 찍거든요 저도 길게 찍어요 진짜 내가 생각되는 사람들은 영상 너무 키 붙어 보 분, 요 지고 고는 괜찮아요 그 정도 화면을 텅엑스 한명 붙여주면 은 텅엑스는 같이 둘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베트남 채널도 공유할 거고 음, 베트남 채널 괜찮아. 요 둘이 붙여주면 이제 베트남 자막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자막도 찍어줄 거고 얼마 전에 막대 보러 왔거든요. 여기 CGV에 거기서도 갔을 때막에서도 구독자고 팝콘 사는데도 구독자였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나왔는데도 구독 <웃음> <웃음> 연예인네 연예인. 어떻게냐면은 하 애기들이 애기들이 애기들 이 아이 막대 중고등 아니 중고등에 가네요. 근데 이렇게 봐요. 그리고 <웃음> 이제 그 빈공 있잖아요. 빈공에 걸어가 보면은 지나가면 매장 지나가면 <웃음> <웃음> 그때에 끄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따가 해는데 지금 뭐, 아침터한 거예요, 그때까지. 저도, 아, 저도 아침에 계속 편집하다 온 거예요. 처음에 <웃음> <웃음> 막 꼼꼼만이 막 하잖아요. 가서 점점지막충뒤에막 들어. 점 그래서 키1한1비디오1 e v i d e 1한2 a y o 1 e v i d e 저핀 마이크 핸드폰 녹음, 녹음을 해가지고 면 영상 놓치려고 했거든요. 야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들어가지고. 아, 그쵸. 응. 이입 모양 좀 틀어지면 응. 사람들 신경 안 써도 응. 저희는 엄청 신경 쓰잖아요. 응. 그리고 뭐. 6킬6킬로 6킬로. 6킬로. 나와서 오, 암 다잉 시갈 때는 이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와, 이렇게 장난 아니네 이거 이런 이런, 이런. 좋은 게 이게 자동이 이게 돼요 아. 애 왔나보네 가 불렀어. 았어 70만 원? 여기 70만 원이잖아요. 한국에서 120만 원. 아, 그래요? 예. 여기서 고아아 네. 투넬리. 어, 나. 번 어, Yeah. Yeah. <uyorsun> <그 <�dah> 네. 후배요? 후요 후배. 요 s a 맞아. 저예쁘 u 편지 좀 해주세요 면화요 k 한국말 많이 해야 돼, 한국말. 편집하기 힘들어. 아, 알겠어요. <웃음> 편집하기 힘들어. 야, 왜 얘기했어? <웃음> 아, 그, 리가, 아, 두, 두분여기가 아, 메이저? 아, 응. 한국, 한국말? 아, 가 same, 유니버스, 아, 대학교 똑같지. Some, some, some day. 그럼, 리그 네, 메이저, 뭐야? 아, 뭔데, 알 아. 네다 아 진짜 아, 영어 그리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 말로 <웃음> 나 너무 <못 알아듣어. 웃음> <웃음> 아그 한국어가 전공이 아니에요 네. 여자친구 전공은 베트남 말잖아 태국어거든요 네, 네. 태국 아, 태국어 태국어 잘하세요 또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음... 태국어도 잘해 왜냐하면 내 남자친구 영어 못해, 베트남도 못해 이제 <웃음> 필사도고싶요네 <피사 더> <웃음> <좀> 많이, <웃음> <쉬웠어요>. 많이 <웃음> 시켰어요 많이 시켰어요 미아 오빠가 맛있는 거안 사줬어? 맥퇴 그래? <웃음> 네가 아침부터 오빠 너 먹기만 오는 유튜브 카트 먹었잖아 사줘요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아니, 돈을 많이 못 벌어 안하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리입니다 네. 네. 어, 어 해놔 잘한다 아, 가이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드입니다 같이 아, 인정규 씨, 인정규 다 연습 좋아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드입니다 리입니다 리 예뻐? 어, 감사합니다 해피태프 아이스, 아이스 아, 어 네, 이거 강인, 강인들어요 아, 어 아, 네, 거요강강인들어 네, 아, 오랜만 한국 음식 안먹었나요 아니야 한국 음식 잘안먹다니세 저는 잘 안먹어요 아, 저는 우리 애들은 거의 잘 한국 먹어요. 아... 대표 음식을 거든요식을잘못 먹어서 아, 아, 저는 네. 그냥 대충 먹어요 밥미주로 먹어요 오빠 그냥 뭐있어 그냥 먹어요 안야하안요요요요 약간 삼싱네 지금 괜찮아, <웃음> 그래서... 지금 오, 더 좋아요, 아, 좋아 요 아, 그, 더 히더 그로우도 응. <웃음> 네, 배로 배로 배로, 배로. 네, <웃음> 네, 배로. 네, 네, 네. 뭐가 큰 이유 응. 나 스타일이 있어, 어떻게? 게스타일 있어 나는 아니 그냥 어제 어, 금방 시작했는데 <웃음> 오늘 많이 먹어, 어떻게? <웃음> 해부터다이어트 응. 시작했는데 <웃음> 다음에는 니즈님이 싸요. 아 네네. 네, 네. 네, 오늘 제가 쳐드게요배 타면 안 돼요 좋은 거 사줘야 돼요 싸이구스 싸이구스 뭐 최대하면 안 돼요 네외어 네, 로컬 스타일 네. 리준 리준 스타일은 네. 약간 그냥 코어코어 로컬 네. 스타일 우리 그냥 여기는 약간 좀 하이 퀄리티 돈 없어졌다 예딱 <웃음> 네, 하고 왔습니다 다 빠졌다 그 저희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튀겼잖아요 한번. 뭐타이바잘먹겠습니다보아 아, 네. 오케이. 와업도아나 언제. 바로 오케이 사인 와, 이거 편한 닭발이에요 예. 하여간 닭발 여기 진짜 겁네요. 저 거의 어떡해. <웃음> 오늘 따라 크네 <풀네>. 유튜음로시작한게 <웃음> 처음에 식당보 볼라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아. 저는요. 게임 만드는 거홍보하려고 <웃음> 네. 시작한 거예요. <웃음> 근데 이렇게 됐네요. 맞다.부터 받아봐. 네. 바 비디오만 치즈도 싫어 사람이 있어요? 네 에디팅 데이터 데이터 고트 얼른 맞아요 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제일 빨리 아. 진짜 열심히 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딱 했는데 참 명이 들어온 거예요 동시적으가 근데 그게 구독자가 천명이었거든요? 쭈꾸루라. 쭈꾸루라. 쭈꾸루라. 쭈꾸루라. 쭈꾸루라. 쭈꾸루라. 쭈꾸루라. 쭈꾸루라. 쭈꾸루라. 쭈리 재미있어요. 진짜? 진짜 네, 재미있다? 네. 네. <웃음> <웃음> 영상 좋아하면 리준더 <리존도> 구독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청미성은 이거 좋아서 많이 먹다